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어학원 6주차 후기를 남겨보려고 해요 총 14주치를 다니기로 해서 지금 이제 절반 정도 다닌건데 자신감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인터미디어는 할만했고 어퍼 인터미디어는 조금 버거웠어요 수업 70% 정도 따라갈 수 있었고 모르는 단어가 가끔씩 나올 때마다 이제 턱턱 막히긴 했는데 그래도 따라갈만했어요. 따라 그 모르는 단어들 이렇게 다 적어서 외우고 하면서 따라갈만했어요. 70% 정도 알아먹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되겠다 싶었는데 어퍼 인터미디어 클래스가 일주일 다니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퍼 인터미디어 있던 반을 한 단계 위로 알츠 반으로 옮겼거든요. 그왜 없어진 지는 학원 내막이라 뭐 제가 자세히 아는 게 없어 가지고 일단 없어져서 윗반인 i l s 반으로 갔는데 여기는 모르는 단어 천지예요 어려운 단어가 엄청 많고 막 한글로도 적기 힘든 거를 영어로 적어야 되고 한글로 막 생각하기 힘든 그 내용들 있잖아요 어, 예를 들자면 뭐 슈퍼마켓 같은 데서 에 무슨 사고를 당했는데 컴플레인을 걸어야 된다 뭐 레터 작성하는 거 150단어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또 옛날에는 집 짓고 사냥하고 막 요런 스킬들이 중요했는데 오늘날 왜 없어졌는지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요거 막 250자 정도 일단은 모르는 단어는 노트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집에와서 따로 외우는 편인데도 어, 어렵더라고요. <웃음> IELTS 모의 테스트를 봤는데 4.5점? 4.0, 4.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많이 하락한 상태고 뭐 6주만에 고득점 뭐 내가 원하는 점수만큼 간다는 게 조금 욕심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아, 내 영어의 심각성을 알고만, 그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몸소 체험하고, 아 진짜 심각하구 나를 깨닫게 되니까 조금 어, 심적으로 부담이 돼서 어, 스폰서 비자를 포기했을 때의 플랜을 또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야간반이라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하, 학원을 와서 공부를 하는 편인데 인터미디어랑 어퍼 인터미디어는 거의 출석률이 저조해서 일대일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음, 개인 과외 받는 느낌 선생님하고 프리토킹도 하고 해서 어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번에 IL 집안으로 넘어가니까 사람도 엄청 많고 거기는 어 i e l t 점수를 따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다들 열심히 하려는 분위기랑 물론 대충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한데 학원에는 대부분 대부분 아니, 저, 저 빼고 다 학생비자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와서 이제 느낀 건데 i e l t 점수가 필요하면 그냥 하, 여기 한국 사람한테 배우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워홀 신분이니까 학생 신분이면 이제 학생 비자를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인정해주는 그런 학원을 찾는 것 같은데 저도 학생 비자를 염두해 두지 않아가지고 지금 자세히 안 알아봤지만 뭐 출석률 채워야 되고 워홀로는 못 봤어요 <웃음> 학원에서 다 학생 비자여가지고 이미 워홀 2년 끝나고 이제 학생 비자로 전환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 IELTS 점수가 필요하면 그냥 한인타운 같은데 뭐 IELTS 학원을 좀 알아봐서 한국인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더 빠를 것 같고 지금 제가 다닌 데는 뭐 외국인 친구들 사귀는 정도? 그 그래 지금 제가 학원이 일본인이 사장님이진 잘 모르겠지만 그 일본하고 뭔가 그뭐 맺어진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일본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 뭐 교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학원에서 일본어 수업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는 다 일본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방 같은 경우에도 일본인이 여섯 명 한국인은 저 혼자고 아니다 한국인 세명인데두명이잘안 나온다 그리고 남미 쪽 애들 세명 확실히 남미 쪽그막 스페인어 쓰면은 좀 영어랑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잘하더라고요 영어를 그래서 어학원 지금 다니면서 느낀 점은 어, 확실히 친구 사귀기는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영어를 그래도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라서 같이 좋게 좋게 영어 공부하는 느낌이라서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그렇다고또싹 좋진 않아요 그 뭐랄까 애매하다고 해야되나? 일단 영어로 외우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7개월 어학원을 다니다 왔잖아요 한국어로 배웠을 때 얻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영어로 배우면은 일단 주력 언어도 아니고 또 영어 잘하면은 뭐 학원에 앉아 있겠습니까 영어 모르니까 학원에 간 건데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그냥 뭉뚱그렇게 이해하고 막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이렇게 휙휙휙 넘어가는 게좀 있어서 확실히 내 의문점이 풀려야 되고 이런 좀 확, 확실한 게 필요하다 싶으면 한국인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절반밖에 안 해가지고 중간 리뷰를 한번 남겨보는 거고요. 학원 다 끝나고 나서 제 마인드가 또 어떻게 바뀌어있을지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있을지 저도 모르, 모르겠으니까 학원 14주, 이제 8주 남았는데 끝나면 또 한번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주 생활하면서 느낀 점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남길 테니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